성경에는 천사를 본 것을 하나님을 본 것으로 표현한 구절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와의 사자가 만아와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만아가 이에 그가 여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래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여와의 사자를 본 것을 하나님을 본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천사와 힘을 겨룬 것을 하나님과 힘을 겨룬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합니다라. 천사를 본 것을 하나님을 본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로 나타나셨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늘과 하늘들이 하는 피조개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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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피조개를 언제든 무수히 만드실 수도, 언제든 소멸시키실 수도 있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있어 피조개는 마치 없는 것과 같으며 빈 것과 같습니다. 통의 한 방울 물방울에도 지나지 않으며, 작은 티끌에도 미치지 못하는 피조개가 무한하신 창조주를 모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께서는 피조개에 보좌를 두시고, 그 보좌에 이름을 두십니다 창조주께서는 보좌에 두신 그 이름을 통해 피조물들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더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를 송축하라 보좌에 두신 이름을 통해 내리시는 명령에 천사들이 복종합니다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 여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이 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주계의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수단으로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피주계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은 곧 창조주 자신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거룩하게 보존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피조개의 이름을 두시고 이름을 통해 피조개를 통치하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피조개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마녀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비우시고 친히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피조물이 되셔서 피조개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피조개에 두신 이름은 창조주 하나님께로 흡수되었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없었으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피조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계에 두셨던 이름이 이제는 아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치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라는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피조계에서 이보다 더 높은 이름은 있을 수 없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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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 하나님을 모신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께 있는 예수라는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감히 거역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의 이름을 상속받으신 아들 하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의 이름을 모신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라는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